는 코가 막혀서 생기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혀가 늘어져서 기도를 네. 막으니까 관련 조직이 떨리면서 그런 코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코골이 소리가 나오는 어, 것이고 코골이 보조 기구 중에 이렇게 네. 테프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이 이렇게 이못 벌리게 하는 테프 네, 네, 네. 이게 입이 안 벌어지면 아까 말한대로 이게 턱이 뒤로 안 쳐지니까 네. 그거는 방지할 수있습니다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얘가 뒤로 벌어지지 않고 네. 이게 기도가 있어. 좋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어, 붙이는군요. 그런데 네. 이 숨쉬는 양이 부족하면 절대량이 부족하다면 음. 이게 막어놓으면 코로 숨쉬는 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네요. 숨이 답답하겠죠. 네. 어.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고 코를 안고냐 그게 아니고 혀는 처지거든요. 음. 입을 다물었다고. 음. 입을 다물고 다 돼요. 그래서 <웃음> 예, 입을 안 열었다고 해서 이 여기가 안 떨리는 게 아니다. 입을, 입이 안 벌어지게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한데 네. 금, 이게 근본적으로 음. 일단 그 기도를 충분히 확보해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음. 오히려 호흡을 방해해서 숨을 더 숙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효과 본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베개만 받고도 효과 본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하나 해도 코골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소장이? 아,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에 쓰는 제가 저의 발명품. 아, 그렇군요. 네라고 네. 네, 제가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죠. 네. 네. 네. 요런 네. 걸로도 예, 간단히 또 네, 고리가 예.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적은 음. 제일 큰 해결하기 어려운 말은 이예요 그렇죠. 네. 혀를 이렇게 혀를 이렇게 묶어 갖고 어디다 이렇게. 못 잡고. 네. 아니면 혀를 뺐다가 붙였다가 하면 돼요. 조립 시계. 그래 할수 없으니 네. 네. 방법이 있겠죠. 네, 네, 네. 네. 네. 그거를 개발하는 게 저희 뭐.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게 막 이름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네. 다이오? 예. 어. 네. 어, 어? 예. 어. 네. 그거예요? <웃음> <웃음> 네. 어, 어쨌든 코구리의 원인은 가장 큰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베개만 바꿔도 되고 별로는 뭐, 어. 기도가 좁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기도를 어. 넓혀줘야 된다. 네. 근데그걸 수술로 뻥 뚫어서 넓혀줄 것이냐 다른 네. 방법으로 넓혀줄 것이냐 네, 네, 그런데 네. 기도가 잘 때만 막히지 음. 낮에는 안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수술은 밤낮없이 다 뚫어놓으니까 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는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웃음>